자, 쓸께 구별, 식별의 동사야. 구별, 식별의 동사. 구별, 식별의 동사. 자, 어떤 사람들은 구별, 식별 대신에 분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분간하다. 똑같은 말이야, 다. 구별, 식별의 동사. 얘네들뭐 하라고 있어요 주어 나온 다음에 구별, 식별의 동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동사부터 쓸게요. d i s t i n 이 것들도 있으니까 저거 하나 디스크리미네이트 자 같은 뜻입니다 A를 목적어 o 나오고 from이라고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 목적어 t 나와요 이걸 A라고 한다면 이건 B라고 한다면 A와 B를 구별하다 A를 B와 구별하다 A와 B를 구별하다자 어디 을까 여기 다어 A와 B를 구별하다애 되고 A를 B와 구별하다 특별하다, 구별하다, 구별하다, 분별하다. 다 상관없겠죠? 이거? 어? 심지어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인정차별할 때 많이 어요 차별하다요. 백인과 흑인을 구별하다. 차별하다 차별하다. 알겠지? 어, 요렇게도 쓰이니까.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뭐, 어떻게 안 끝나요? 잘 봐요. 요 패턴도 있는데요. 잘 봐요. 더 주는 방법도 있어요. b e t w e 면 a and b로 써 여기 a가 당연히 목적원. 이게 뭐야? 목적 이렇게 쓰기도 해요. between. 어떤 동사들이 이렇게 씁다 자, 봐해 함부로 막 쓰지 말고 이렇게. d i t i n e 그또 뭐? d i s c r i m i n a t 많이 나와요. d t i n e 이나 d i s c r i m i n a t between a and b 구조도 많이 쓰줍 까지 알아놔 완성도가 올라간다. 완성도가 올 알겠죠? 어. 자, 우리 선생님은 my teacher, my teacher. 자, 뭐할수 없었다 couldn't tell, t e l l 어, tell, what, uh, tell me 나를 from my brother, 나의 형과 고별할수 없습니다.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t 나왔잖아요. A from B 정답. 나, 나의 선생님은 나를 네. 나의 동생과 나의 형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흔히 구별 식별 분.